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근데 이게 없어졌네요. 자, 하박국 3장 17-17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하박국 3장 17-18절 말씀입니다. 자, 음, 하박국. 어, 오늘은 어, 주제가 친중좌파와 친북좌파를 어, 기본으로 해서 하박국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박국 말씀은요 하박국은 어, 껴안다 포옹하다 시름하다 그런 말씀인데 마지막 절에서 보면 나중에 3장에 들어가면 왜 하나님과 포옹을 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감사를 알고 포옹이 되는지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이 이 사람, 이분이 선지자의 말씀이 하박곡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는 그, 음, 607년경. 607년경. 그 다음에 그 초점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제는 혼동된 마음과 승리의 마음으로 주제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초점은 첫 번째 1장에서부터 1장 1절부터 4절은 하박구의 첫 번째 질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장 5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박국 두 번째 질문은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 2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 나오고요. 마지막 그 3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하박구의 찬양과 기도가 나옵니다. 자, 그 후에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박국서는 어떤 예언서인가? 아, 하박국서는요, 특이하게 구성되어 있는 게 뭐냐면, 선지자가 자기가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답을 하는 형식, 그러니까 독특한 형식을 갖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한번 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 하, 하박국이 언제 쓰여졌는 것은, 자, 하박국이 보면 이게 언제 뭐냐면 요시아 왕이 죽고요. 그 다음에 여우와 아수와 여우와 김 사이에, 그 사이에서 나타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 정도 이 빨간 줄쳐 있는 그 상황에서 쓰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이 전반적인 그 상황, 정세를 보면 여기가 뭐냐면 그 신바벨론이 생기면서 아수르와 신바벨론, 그 다음에 애굽하고 관계가 있던 이 내용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 신바벨론을 위해서 아수르가 멸망되면서 결국은 이제 그, 그 요, 요, 이, 이 하박국이 어떤 예언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우리 하박국 선에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아는데 그첫 번째 뭐냐면 11개 23장에 보면 요시아 왕이 죽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요시아가 어, 정말 우리가 보면 어, 정말 그유월절까지 시킨 아주 우리가 보면 아주 성군이었죠. 성군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애굽에 있는 누거왕이 그 갈그미 운트를갖다 가는데 거의 무기뚝까지 오는데 거기서 요시아 왕이 그것을 막으러 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요시아 왕이 죽게 되죠. 근데 여기서 죽으면서 뭐냐면 그 정말 억울하게 죽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왜이 요시아 왕을 죽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나왔는데 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뭐냐면 그 역대화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 그애구방 누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다가 죽었다고 여, 여, 그, 그 역대화에서 나오고요. 1 1개에서는 뭐냐면 그, 그 뭐야 므나의그 어떤 악행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여호와스가 그 왕이 되죠. 근데 여호와스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요시아 왕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인데 불구하고 자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요시아 왕의 첫 번째가 요한, 요한안 아니고요. 두 번째가 여호와 김이고 그다음에 시드기야 그다음에 여호와 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아스를 선택한 이유가 아마 내가 대신들이 좀 편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3 개월밖에 통치를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통치를 못하고 죽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게 나옵니다. 자. 음, 보면 여호와스가 왕이 될때 23세라 석 달간 다스린라고 얘기되어 있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그이 사람이 뭐냐면 악을 해, 3개월 동안에도 악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느고가 그들 그 하마땅 림나에 가두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애굽에 끌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게 뭐냐면 둘째 아들 여 엘리야 김을 왕으로 세우는데 엘리야 김을 갖다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지멋대로야이 사람은 여호와 김으로 일을 받고 나고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구방 누구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냐면 여와 김이,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애고방이 자기를 세웠으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금관 하나 조공을 바치는데, 어, 그 백성들한테 아주 과한 세금을 부, 과하면서 그 세금을 칭수하죠. 그래서 원성을 자제하게, 자제하게 만들, 죠 자, 여기서 보면 이겁니다. 자, 여기에 뭐냐면 그, 이 여기가 뭐냐면 바벨론과 메데와 스키타이가 세 명이 공동 작전을 해서 니네, 니네베그니까 니누웨라고죠 니네베를 갖다 공격해갖고 어떻게요? 해 612년에 B.C. 615년에 멸망시켜버립니다. 그 도시 자체를 갖다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이 니노에 네니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요? 갈그미스로 해서 도망가가는 거죠. 갈그미스 도망가고 나왔던 것이 뭐냐면 B.C. 605년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집트의 느고왕이 어떻게 해요? 갈그미스에서 그 아수르 민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무기 때올라갔어요예루살렘에 때 왔다면 요시아 왕이 뭐라고 해요? 너 가면 안 돼. 그래서 600, B.C. 609년에 가서 아, 609년이죠. 605년은 잘못되는 거고. 609년에 거기 가죠. 가갖고 올라가는데 요시왕이 너 가지 마. 그래갖고 못하게 그러다가 결국 요시왕이 여기서 죽고요. 그러면서 쭉 올라가갖고 첫 번째 609년에는 609년 어떻게 되 있어요? 609년에는 서로 무승부가 되죠.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요? 하맛, 그 림나에 대하고 누가 봐요? 여와 아스 왕을 거기다 가두고 난 다음에 내려가면서 애국을 데리고 하면서그 다음 죽여버리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갈그미스가 605년에 우리가 그두 번째 전투를 하는데 두 번째 전투는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 느고왕 그그 느고왕도 패하고 도망갔고요. 그렇게 된 상황인데 여러분, 이 상황을 벗어 이제 저희가 요번에 뭐냐면 현재 이 상황을 갖다 보면 우리나라의 정세와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나서요. 보면, 자, 이집트를 봤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는, 자, 중국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 오래된 우리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 사람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사실 대한민국이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는 뭐라고 할까요, 아수르는? 아수르는 결국은 북한이죠, 북한. 그죠? 결국은 북한 어떻게 돼요? 바벨론한테 멸망당하죠. 그럼 바벨론은 그럼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벨론은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흥광국이죠. 에레미아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하고 친화를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듣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자, 그럼 보면 자. 그 예레미야가 17장 9절에서 17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의와 부정과 탐욕이 정말 여호와 김 시대에서는 흘러 넘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봉하나니 어떻게요? 보응한다고 얘기하시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냐에 따라서 분명히 보응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불의를 치부하는 자 그다음에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린사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기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열매 우리가 하나님의 갖고 있는 그 열매를 우리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뭐냐면 또 마찬가지로 압제 위선의 여호와 김 정권, 예레미야 22장 13절, 17절, 18절을 보면 불의로 부정하게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는 자, 누구였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오버랩 되는 사람 참 많을 거예요. 불의와 부정을 갖다 떡 먹듯이 하는 사람, 누굴까요? 자, 그다음에 뭐예요? 탐욕,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펀드에 투자하고. 중권에 투자하고 그런 사람들 압박과 포악을 행한다고 얘기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무시하고 뭐든지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와 호 김에 대해서 무리가 그를 위하여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떻게 해요? 통곡하지 않다고래요 울지도 말라고 얘기해요 너는 왜? 나쁜 놈이기 때문에 너한테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아수르, 아수르 왕, 아수르 왕, 우리가, 아수르 왕은, 우리는, 아까 김정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쪽에서 봤으면여호와 김은 사실 우리나라 보면 대통령하고 비교한다면 어떤 사람이 오버랩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아 27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바벨론 왕의 명예를 매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금인정을 벌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바벨론 왕하고 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 왕과 친하지 않으면 멍해를 메지않니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쟁으로 너희를 갖다가 멸하버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예요? 시드기 왕은 그것을 안 들었죠. 마지막 시드기 왕은 어떻게 해요? 애고왕한테 배반하고 애고왕한테 붙었다가 결국은 가서 죽어버리죠 죽여버려 버리죠 자, 너희 선지자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네들 예레미야 말고요 다른 선지자들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복술가 그 다음에 술사 요술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것들 아, 바벨라 왕은 성기지 않아도 돼 그것을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거진 여우지니까 그것은 너희를 멸망하게 한다고요 바벨라 왕은 어떻게 해요 섬기는 나라는 내가 거기 가서 살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습죠. 바벨론이 엄청나게 잔인한, 아수르보다도 더 잔인한 어떤 그런 왕들이었거든요. 아수르도 무지하게 잔인한 왕고 그 국가였지만 바벨론하고 스키타이고 메데 이런 건 정말 정말 그 잔인한 그 국가였었어요. 근데 그 국가보다도 어떻게 해야? 거기 가서 살게 만든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좀더 두려웠을지도 모르죠. 근데 뭐예요? 안 하면 진멸시키게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와 호 김이 최후. 자, 여와 김이 왕에 오를 때 25세, 25세라. 11년을 동안 다스리며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바벨론 왕, 느브가셋날 왕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 사람들은요, 코에다가 코를 걸어갖고, 그 아수르 사람들하고 거 비슷했어요. 그, 그 쇠사슬을 퉁퉁 묶어갖고, 그 바벨론으 끌고 갔죠. 그 다음에 여우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 가져가 신당에 두었더라. 이거 누가 그랬어요? 히스기아 왕. 뭐라고 했어요? 다 자기는 고깔인 거, 모든 거다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언했죠. 다 그거 다 없어가지고, 다, 다, 다 뺏길 거라고. 그게 여기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여호와 김은 남무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징한 일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11개 기록이 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와 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하박국으로 넘어갑니다. 이 내용의 이 사항에서 하박국이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와 김시대, 그러니까 여와, 호와스하고 여와 아스하고, 여와 김코 사이에서 찍 것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 전에 나왔던 것이 그 배경을 얘기한 거고요. 자, 첫 번째 하박국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의 묵시를 받은 경고라고 나옵니다. 보통, 보통 현지자의 묵시라고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경고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무서운 얘기죠. 조심해라. 잘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첫 번째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와여. 내가 부르져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리일까고얘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렵는데 왜 왕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우리를 괴롭히는데 왜 우리 대답 안 하세요. 부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부르지면 항상 응답하셨는데 을 부르지도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강포로 말며마 폭력을 말며마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과거에는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죄악과 폐악과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대답 안 하세요 왜 악인들이 의인을 저 애호사고 우인들을 갖다 괴롭고 힘들게 했는데도 정의가 똑바로 세우지 않는데도 왜 하나님 대답안 하세요 막 하박국 부이 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하박국 여하께서 이러시되 여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왜요? 내가 자기 소위가 아닌 거처들을 겸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으니 뭐요? 화학한 바벨론 사람을 일으켰으니까 그렇게 일으켰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고 당당하고 표본보다 빠른 사고로 이리보다 무섭고 사나운 사람이야 그들 신은 뭐냐면 어떻게 자기 힘을 그들 신으로 잡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적대로 먹이를 놓, 저, 물으면 절대 놓지 않는 독리가 똑같을 거야 그리고 견고한 성들을 겸령해버릴 거야. 이게 무슨 답변이에요. 하박국은 뭐예요. 하나님 그러면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해라. 아니면 내가 이걸 진멸시켜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을 갖다가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요. 너희가 악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없애버리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죠. 자. 그럼 이신 바벨론 바벨론이라는 사람은 어떤 나라인가 볼까요 이 좌측에 보면 요 엄청나죠 여기가 보면 성벽 두께가 7m에서 30m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1층 높이가 3m입니다 3m 그러면 뭐예요 7m 하면 2m 30m 하면 10층 건물이다 10, 그러니까 2층이나 10층 건물을 갖고 있는 그런 성벽 두께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여기 좌측 상단에 있는 거 보면 거기서 마차들이 나가죠 그죠? 이게 뭐냐면 30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성벽 총 둘레는 90km. 그 다음에 성벽의 높이는 120m. 120m 하면 어떻게 해요? 40층짜리, 40층짜리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그런 벽이죠. 그 다음에 성의 총 면적은 서울 크기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문수는 한 100개 정도. 그것도 뭐냐면 전부 다 청동문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식수원은 유프라테스강이고요. 유프라테스강이 이성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외곽을 유프라테스 강이 강가를 갖다 돌림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곧바로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는 그렇게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20년 동안 분량의 실량이 부식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저 우측 그, 그 우측, 사, 우측 그, 우측 그 상단에 보면 여기 보면 앞에 보면 그 다리가 있고요. 그 앞에 강가가 있죠. 이 강으로 둘러싸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들이 치러,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이 결국은 뭐냐면, 그바벨론이라는얘기예요 그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누부갓네살의 왕에서 와서 쳐들어오는 거죠. 이누부갓네살이 이런 왕을 갖다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성을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뭐예요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자. 자, 그 다음에 보면, 3장, 13절을 보면요. 주께서는 악을, 악과 폐역을 참아 못 보지 못하시거을 어찌하여 하나님, 악인보다 자기보다 더 못한 놈들이 우리를 해하는데도 왜 잠잠하고 조용하게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희를 싫어하시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계십니까?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뭐예요?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뭐예요? 낚시로, 그 다음 투망으로, 그물로 우리를 잡아갖고 전부 다 맺히고 해갖고 우리를 갖다 포역하고 막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가 계속하여 물어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무자백에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답변을 하십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 그래서 이제 그, 그, 하박고이 뭐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고 하나님 말씀 잘듣게하다 놀라가고 높은 곳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다는 게 결국 뭘까요? 해석이 여러 가지 두 가지 있어요. 달려가면서 읽을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거고요. 하나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도망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후자가 더 맞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그렇게 중요한 거다. 이걸 보고 곧바로 도망갈 수 있게끔 만들어 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요. 이 몫이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리겠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치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응하, 저, 이게 뭐냐면 늦게 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분명히 올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박국서가 쓰고 난 다음에 한 5년 정도 끝난 그 다음에 그 유다, 남유다가 멸망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의는 뭐예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합니다 자, 볼까요? 이 믿음으로 살며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아, 로마서인데 이거 잘못됐네. 로마서 보면 1장 17절에 보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 앞에 오직은요 원본에서는 사실 오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뭐예요 그 칼빈주의들이 얘기할 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단 오직이라는 걸 우리가 국내에서 한국에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의에 따라서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된다고 얘기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쫓아가다 보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아서, 어, 어 잘못한, 갈라디아서, 이거 다 틀렸네요, 영문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 1절에 보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자, 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의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면 삽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면 살린다고 얘기하죠. 그 그러니까 후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이 히브리가 쓰여질 때가 어떤 거냐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저, 바꾸, 종교를 바꿨다가 다시 뭐예요? 예수님 돌아오시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로 물러가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 그래서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아 산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당을 이학을, 이익을 취하는 것이 재앙으로 돌아온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재앙으로 돌아온다. 자, 여기 오체 보면 시한폭탄이 있죠? 이게 뭐, 뭐예요? 이게 시한폭탄이. 내가 지금은, 그, 그러니까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해, 정말 하느님안 믿었는데 정말 잘 살아. 부자로 살아. 주식도 하고, 그렇죠? 사람도 폭행하고 막 그런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요새 매스컴에 나오는 주로 나오는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자녀들도 내 멋대로 내가 뭐뭐 뭐, 저, 저, 상장도 조작해 갖고 뭐 집어넣고 뭐 그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뭐예요? 이익을 취한 사람은 결국은 우리가 시간폭, 치간폭탄이 결국은 그 시간이 오래돼서 오래된 거뿐이지 언젠가 폭발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을 하신 거죠. 이게요. 자, 하박구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 있어요. 자, 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고 다섯 개를, 다섯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뭐예요? 언제나,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벌모로 잡은 것은 무겁게 짐진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소유 아닌 거, 내게 아닌 걸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이 세상에서 있는 그 돈이 내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게 무겁게 짓고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네들을 그들에게 노력당하지 않겠느냐. 그걸 돈을 갖고 다면 결국은 뺏기지 않겠냐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재앙을 피해서 높여간다고 그것이 어떻게 피해질까요?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요, 세상이 바뀌어갖고, 원자 폭탄이 터지고, 수소 폭탄 터지고요, 그 다음에 그, 그, 전자기기를 마비시키는 그런 폭탄이 터져버리면요, 우리는 죽을 수 밖에 없어요. 왜 자동차도 안 되고, 전기밥솥도 안 되고, 휴대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너희가 높은 데 들어간다래갖고, 너희가 찾을 수 있어? 그렇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자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부당한 자가 뭐예요? 부당한 이익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결국은 이게 뭐예요? 부동산 투기, 주식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단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갖다 존 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다단계 얼마나 많습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해 갖고 내가 이익 남고 야 그거 한번 해봐 작전 세력 들어가고 주식 올려가고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자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많은 민족을 말하는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리며 어, 영혼을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피로 성업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건축하는 성건, 어, 자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사람을 갖다 죽여서 막 그렇게 하지 말아라. 민족을 탄치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그러니까 민족을 갖다 수탈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갖고 정을 전축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고 합니다. 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 그네 번째 보면 자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오게 합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낸 자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취하지 말라 얘기죠. 그리고 술 취하지 말고 그분을 내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광의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네 그러면 내 영광이 가리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한 것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새긴 우상을 그 새겨 만든 자에게 유익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스승이라 만든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전 이거를 이,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십몇 년 전까지 제가 저는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금, 금을 금 칠한 그 거대가 절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그게 내가 만들었거든요 내가 만든 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무시유혹하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예요 결국은 이게 뭡니까? 금부처상, 그 다음에 뭐예요? 마리아상 그 다음에 베드로 성당에 있는 베드로예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합니다. 너를 위하여 계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거기서 나와서 보면 얘기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그 돌판 그 계명을 받으러 오니까 결국 은 어떻게 해요? 아론 형형 형, 형하고 같이. 그죠? 그저 동족들이 뭘만들래 금성아지를 만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은 연약해서 뭔가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있으면 불안해서 해할 수가 없던 거예요 결국은 옛날에 모세가 있어서 모세한테 의지하고 모세가 다 했으면 괜찮은데 모세가 계속해서 며칠 동안, 몇십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아론한테 얘기해서 뭔가 하나 만들어들자 우리에 그래갖고 만든 게 금성아지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나오는 게또 뭐가 있을까요? WCC, WEA입니다. 그 뭐예요? 자, 우리가 동성애, 동성애 같은 거, 그다음에 우리가 다민족 같은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슬람 같은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습니까? 특별법을 만들잖아요, 지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동성애법 이런 거, 인권법을 갖다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뭐예요? 교회가 전부 다 무너져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WCC예요. w e a 가 똑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가장 주력으로 가는 것이 뭐예요? w c c 그러니까 종교 그 동성애 거예요. 동성애. 그래갖고 키워축제 갖다 시청학광장에서 다 만들고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 5절에 보면 나무에서 깨라 하며 말하,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날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성기는 자인데 분명히 우가, 뭐예요?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속에 생긴 도무지 없었다. 그렇죠? 없죠. 당연히 없죠. 오직 여호와의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 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뭐예요? 하나님은요. 아무 표상도 없지만 하나님은 계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앞에 모두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태봉 5장 18절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천지가 없어지 전에는 율법이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 하고 다 이루지라고 얘기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걸 왜 했냐면요. 자, 이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십계명 중에서 2계명입니다. 근데 천주교에는 2계명이 없습니다. 사실 이 요게 없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계명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뭐라고 했죠? 율법의 1계명에 대해서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느님 뜻대로 없어서. 하박곡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박곡이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곡이 기도를 하죠. 자, 시기 온옷은 다음에 제가 마지막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여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어서. 진노 중에도 궁휼을 잊지 마소. 자, 여와여 내게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기가 없어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기가 없어서 진노 중에라도 국률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여호와가 무슨 얘기냐면 이 하박국한테 여호와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앞서 부응하라는 얘기가 뭐야?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자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대신 하나님 그래도 그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말아주십자라고기합니다자 여기서 보면 이거예요. 자 3절 3절 4절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도다고 합니다. 뭐예요? 제 이름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하박국 3장 5절, 7절에서 보면 뭐 있습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다. 역병이 뭐예요? 이게 슈퍼박테리아예요, 슈퍼박테리아.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탄저균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천연두서도 나오는 이런 병들이 아주 이상한 병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역병이에요, 역병. 그리고 뭐예요? 그의 발밑에서 나온다.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화산폭발 그다음에 또 뭐예요? 전쟁이에요. 그다음에 원자폭탄 터지는 거예요. 원폭이요. 그다음에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 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히 산이 무너지며 자, 무너진다고 나오시죠. 이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무궁한 자란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는 도다. 그러면서 미지한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지진으로 흔들린다는 얘기죠. 자,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심판 하 없어서. 자, 여기 이제, 여, 뭐예요? 여와, 여하, 여와여, 주께서 말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자, 심판하로말 타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하 얘기는 뭐예요? 주께서 화를 꺼내, 강들이 노여하십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십니까? 바다가 뭐예요? 성이 되는 거죠. 쓰나미 나오고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활살을 바로 바로 쏘셨나이다. 산들이 줄을 보고 흔들리며 지진이 나며 창수가 넘치고 해일이 나오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결국은 바다가 높게 해가지고 해일이 쓰나미가 와서 전부 다 엎어졌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16장 17, 19절에서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10절 말씀이에요. 산들이 줄을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가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어 나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며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신 예 번개가 음성 번개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큰 지진이 있고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에 뭐가 있어요? 지진으로 전부 다 없앤다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예요? 요 삼장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자, 큰 성이 세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가 포도주 잔을 받음에 20절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하 되겠습니다. 결국 지진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뭐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왜첫 번째 심판은 물로 심판했어요? 노아의 물로 홍수 심판으로 갔죠. 마지막에는 뭐래요? 계시록에서 분명히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결국 지진과 해일과 그다음에 폭발과 이런 것으로 불로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박국 3장 11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광처럼 알면 아마 해와 달이 멈췄나이다. 그리고 뭐야 주께서 불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바보셨나이다. 그러면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머리를 치시며 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야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악인들을 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그들이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주께서 그들의, 어떻게 요 그들을 창으로 찔러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큰 물에, 어,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을 타시고 큰 물을 밟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거 말을 타고 계시는데, 그 밑에 물을 밟았다고 하는 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 그 물이 뭘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 저 15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오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물은 뭐예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이라고 되어 있죠. 방언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거기 밟고 오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나는 여호와의 말리마 기뻐하리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게 보면 자세히 보면요, 이게 사람이 지옥 불에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톡톡 하나씩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 하박국 저 3장 1 6절 보면 돼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이슬이 떨렸도다 무서워서 떨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몸은 떨리는 도다 그러면서 하 얘기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얘기예요? 앞에 이게 지진, 해일 그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계십니까? 요 전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자. 이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머리를 치시고요. 가난한 자를 삼키는 자를 즐거워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창으로 찔러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외양간에 속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더라도 뭐예요?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빠리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하는 것들, 모든 것들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19절에 자, 여기 요한교시록 18장 20절에 보면 뭐예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느님이 너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게 있습니다. 뭐예요? 이렇기 때문에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엎드려도 내가 이렇게 해일이 오고, 지진이 오고, 폭풍과 지진과 기근과 이런 것이 오더라도, 뭐예요? 하느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처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기 온옷의 지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 온옷이 뭔지 아세요? 시기 온옷은요, 그게... 음악 템포가 빠르면 그게 경쾌하고 활발하고 이런 내용인데 여기는 경쾌, 이 시기온에서는 경쾌하고 빠른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게 정말 음침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이런 거란 얘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9절 이런 얘기가 합니다 주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데려가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뭐예요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에 따라서 내가 그분에 맞춰서 내가 나를 갖다가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할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볼게요 자, 초림과 재림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원의 날은 뭐예요?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깃발이로다 그거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하박국 이런 게 나옵니다 3장 13,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심판의 날이 되었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의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엘라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큰 물의 파도는 뭐이 세상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 곳에 우리가 치중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은 흥하고 니들이 흥할지라도, 흥할지라도 언젠가 너희들은 빛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언젠가 너희들은 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항상 뭐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대학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잘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뭐 오늘 승리하고 골을 넣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부탁을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 그거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잘 들어주면, 아, 기도응답받았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기도가 안 들어주면 뭐라고요? 하나님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세요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학생이 축구선수였는데 팔이 부러졌어요. 그럼 하나님은 원망해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왜 하나님 내가 정말 멋있게 손흥민처럼 골을 넣게 하면 안 들어야 되는데 왜안 늦었어요? 하나님 원망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필요 없이 어떻게 고난을 주시는지 안단 얘기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고쳐 쓰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지옥 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어, 뭐예요? 너한테 고통과 고난을 통제를 주면서 절제를 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사람을 고쳐서 써갖고 고쳐서 회개시켜갖고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그 컵에 아주... 컵이 있는데 그 컵이 아주, 아주 때가 아주 꼬치꼬치하게 끈 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다 물이 더러워요. 그렇죠. 때가 때, 꼬치꼬치라는 물이 저, 더러우니까. 그럼 그것을 버리고 다시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그 물은 어떻게 돼요? 오염이 될 수밖에 없죠. 왜요? 그릇 자체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릇을 깨끗이 만들어라. 결국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회계, 우리 그 회계를 갖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오3장 오절 보면 그가 찔림면 뭐라고 있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인 것다 얘기하고 있죠. 그가 채찍을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부터 죄짓지 마라. 그리고 회개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어떻게 나하고 세마포스를 입고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천국에 너하고 같이 와서 가자라고 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